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제가, 어, 이번에 이제 디지털 대학교 강의를 하나 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디지털 대학교에서 저희 모예킹 실무 과정을 했었고요. 어, 더불어서 이제 학기, 2학기가 되니까 또 하나의 과정을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추진하면서 봤던 책이긴데, 요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과목이었는지. 예, 바로 이제 아두이노 예, 프로그래밍 과정들. 바로 입문자들을 위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이제 그게 초등학생이나 이제 뭐 이렇게 중학생들만 배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구글 어떤 광고나 그런 수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마케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1인 기업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그,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세요. 어른들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한테 요거 두개 과정, 안드로이드, 아드윈하고, 그 다음에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웃음> 그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앱인메터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IoT 시도로 가면은 그 IoT 기기가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의 이제 전체 과목으로 해가지고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 조금 늦었지만은 오늘 새벽에 모든 과정들을 다 완성을 해서 오늘 14주까지 이렇게 배포가 됐습니다. 어,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디지털 대학교 강의에 대한 그런 장점들을 대해서 좀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대학교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겠지만은 뭐 각각마다 다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디지털 대학교만 해도 장점들이 조금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어그 환경이 됩니다. 어, 우리가 대학교 강의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뜨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대학교 강의비가 그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강의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그세 시간 하루에 세 시간 혹은 이제 두 과목을 받게 되면은 하루 여섯 시간 정도 이제 과목을 하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여섯 시간 과목들을 맞는 경우들은 이제 견임교 그 어, 내부에 있는 부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정교수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되고. 어떤 저희들이 요즘 이슈되고 있는 그 시간 강사, 외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렇게 몰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쪽 학교에서 3시간 강의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쪽 학교에서 3시간 정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 배정을 이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어, 사실 그 얼마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그 준비를 하고, 거기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뭐, 뭐, 한다면은, 이 돈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적자가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한테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간식도 그런 것도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면은, 회식 자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하고도 어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 좋잖아요. 그, 그, 열정적인, 그 다음에 젊음이 있는 학생들 보면은 막 해주고 싶잖아요. 후배들이니까요.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은, 사실 저도 작년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다가, 대학원 강의를 한번 맡았는데, 거의 적자가 났어요. 예, 거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시간을, 이세 시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거기 학교를 이제 오가고 하면은 그 투자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1인 기업 입장에서 1인 강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를못 잡고 이제 여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입장입니다. 어, 물론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한다면 이제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어느 정도 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어, 혜택을 꽤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은, 그냥 돈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디지털 포렌지, 그, 아니, 그, 디지털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한번 녹화를 하면은 얘를 보통 3년 정도 사용을 해요. 3년이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무조 모든 학기, 모든 학기에 다 사용하는 것들 아니고, 제가 2학기 과목들을 맡았다, 2학기의 3학점 과목들을 맡았다고 하면은, 요거는 2학기마다 3번 정도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수정사항이 없이. 거의 수정사항이 없이요. 그게 그렇게 수정사항이 없으니까 한번 찍어 놓으면은, 계속 이제 1년마다 그 과목들이 열 때마다 그 과목에 대한, 어, 강의비를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노력에, 노력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디지털 대학교 강의에서 이제 뭐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NG도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또 신경도 말이나 이제 이런 것도 복장이나 그런 것들도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표정들도 많이 써야, 그 표정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다 보면 실습도 이제 실수가 나면은 다시 또 찍어야 하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겠지만은 조금 이게 적응이 되면은 거의 엔지 없이 또 합니다. 저도 한몇번 하다 보니까 엔지가 이제 그 뒤는 없더라고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한번 녹화를 하다 보면 녹화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세번 정도 적어도 세번 정도는 판매가 되는 겁니다. 어, 이게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오프라인 모임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금액적으로 그러면은 곱하기 3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3번 동안에 내가 또 다른 과목은 찍지 않냐 그렇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과목을 또 추가적으로 찍었잖아요 찍으니까 이제 어 6학점 짜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오프라인 강의까지 해 가지고 이제 몇 과목 정도가 계속 이제 쌓여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월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대학교 온라인 강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라는 것은 한번 찍으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가치가 발생을 한 거죠. 유튜브도 같다나요?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디지털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듣는 형태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서 듣는 강의고 그래서 유튜브는 광고나 주의 수, 그 조회수를 통해가지고 돈을 받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사실요 이왜 그러냐면 이거는 언제 그게 도달할지 를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약한 3천 명이고 그 조건이 맞지만은 유튜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사실 광고를 못달아요 아직 광고를 못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고 수입을 통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광고 수입을로 통해가지고 제가 생활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회사에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고 이제 홍보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를 알리고 있는 것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지 돈은 이제 다른 곳에서 벌고 있거든요 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강생을 통해 가지고 받는 형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어, 거의 비슷한 노력을 해요. 온라인 강의, 똑같은 온라인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찍는 거나 아니면 디지털 대학교 찍는 거나 노력은 비슷합니다. 유튜브를 찍을 때도 교재를 조금 더더잘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은 뭐별 다를 게 없거든요. 더 반응이 이제 좋잖아요. 교재를 더잘 만들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쌓이면 쌓일수록 돈들이, 예, 강의비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예, 그리고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강세들이 많으면은 더 줘요. 예, 더 줍니다. 물론 이제 뭐두 배, 세배 이렇게 막 뛰지는 않지만은 100명이 들었을, 100명 이하를 들었을 때하고 100명 이상, 한 학기에 100명 이상 과목들이 들었을 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달마다 주는 돈들이 달라요. 달라요. 물론 이제 200명, 300명 되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어 몇십만원, 뭐한 60만원, 한강목에 50만원 60만 정도 한 달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만원 들어올 때고 있고 150만원 들어올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컨텐츠가 얼마나 이제 많이 판매,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디지털 대학교도 동일한 그 보상들, 더 많은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어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이제 아두이노 강의 강의를 처음에 찍었는데 사실 대학생들한테 이게 좋은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퀘스천을 날렸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등록한 사람이 약한 120명 정도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에킹 실무 과정이 오히려 더 낮아요. IT 보안가이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그러면 총한 180명 정도의 수강생들을 지금, 어, 대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어, 그만큼 관리할 포인트가 많아지죠 과제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리뷰를 해야 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리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요거는 저희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는 충분히 저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농담으로 농담으로 어, 이 디지털 대학교 한열 과목 정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 정말 큰 돈이 되지 않을까 매달마다 많은 월급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습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것이 많다 보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요. 칠판에다가 쓰면서 가르치는 형태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강의 들어보면 보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IT 강의 같은 거는 실습형이 많죠. 근데 실습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면, 화면에 있는 실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화면에 있는 실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두이노 강의를 찍을 때 얘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 처음에 고민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 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닌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카메라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요거 도구들을 이쪽 이제 대학교 녹음실로 가가 지고 얘를 다 가져가가 지고 찍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은. 마침 집에서 이렇게 뭐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저는요. 물론 이제 뒤에 이렇게 얼굴은 나오진 않거든요. 실습형 같은 게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충분히 집에서 찍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집에서 이제 찍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락을 하셨죠. 그래서 실습형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찍어가지고 이제 나눠주면 이렇게 배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시간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밖에까지 오프라인 대학교처럼 이렇게 오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단축할 수 있고요. 다른 일들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솔직히 재택근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그 결과를 낼수 있다면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항상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더 더 많아요. 사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점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온라인 디지털 대학교가 진입점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 과목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을 되게 많이 추진을 해요. 주제들을 다양하게 근데 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했던 그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과목들도 조금 조금 조금 추진되고 이 있지만 은 학과 설립하는 것도 한번 학과 설립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을 선정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은 루트들을 타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제 거기 총 지휘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학생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사들에게 의견을 준다고 해가지고, 과목들을 막 개설해주고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교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 아무리 해도 몇 과목 받을 수밖에, 몇 과목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현실적인 거죠. 사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그걸 많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목들 이런 강의들을 추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설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용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두이노 강의나 그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 대학교 강의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교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 정규 과목으로 넣기가 참 부담스러운 과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의 긴 실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IT 보안이나 사이버 대학교 그런 강의 학과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나 그런 데서도 어른도 있습니다. 뭐, 모의캔 실무과정, 악성코드 분석과정이 있는데, 이제야 좀 생겼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디지털 대학교는 그 전부터 좀 빠르게 대응을 했던, 어,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목들을 내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외부에서 제가 강사랑 이렇게 교육 서비스 업체로서 이제 사람들을 몇명 해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대학 대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게 새로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에 대한 책임과 부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두이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좀 오프라인 강의로 가르쳤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더더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많은 것들 또 새롭게 어, 그런 실습형 형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로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솔직히 아두이노, 그 아두이노 기기 없이도 거의 100% 실습을 할수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곳에도 이제 돈을 받으면서 또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 하는 거거든요. 한가모, 한가모. 예,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대학교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진는 않네요 벌써 뭐 거의 16분 정도 했는데 간단하진 않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혹시나 1인 강사로서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서 진로를 좀 선택한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